아무것도 대타아무지 하고, 아무무도아무하아도 하고, 아도하도도아무 남자들은 이런 거를 군대 가서 맨날 했다니 고생 많았네요, 정말 오! 또 언니가 주수, 죽고 있지 수아야. 아 물론. <웃음> 와우. 와 이거 어렸을 때 자취기 하던 생각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연에서 장비들을 구해서 불멍을 위한 재료들을 직접 구했어요. 한 군이 쳐들어와도 저희 여군들이 이제 한국을 지킬 수 있어요. 와 이제 이제 타워를 시작했어. 너무 크게 달린 것 같은데. 해볼까? 너도 한번 해봐. 여기서 나도 한번 해봐. 어. 힘이 들어갈지 모르겠어. 여기가 여기까지 오네? 여기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죽일 것 같지 않냐? 진짜 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땡기는데요? 극땡기는데요? 왜 옛날에 훈련 갔을 때 소주 먹고 싶어도 못 먹었죠? 우리는 먹을 수 있지 롱 <웃음> 언니 이따가 소주 한잔 먹을지도 몰라 아, 진짜? 같이 음. 먹자 야 우리 처음인데 처음 치고 우리 굴붙이기 성공했어 박수 저희가 처음인데 불붙이게 성공했어요 우리 잠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타는 소리도 되게 힐링이 되는 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치? 진짜 털어터 어. 소리 어 okay. 저희가 장작을 많이 주러 왔는데요 제대로 불놀이를 한번 하기 위해 한번 탑을 한번 싸볼게요 탑을 한번 쌓보자 오, 동쪽에게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막 그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절구 빠는 손 네, 소리 같기도 너, 하고. 네, 어, 됐다, 됐 힘으로 쪼개버려. 나도 한번 쪼개볼까, 네, 이거? 맛있다. 우와, 성공! 줘봐. 두께 한번 줘봐. 차가 달라. 돌을 더 잡지 않은데. 음. 가로로 잘라 볼까? 야, 이거 스트레스 풀린다. 가로로 근데 근데, 좀 근데 이거 있잖아. 되게 막 있잖아. 거. 뭐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 힘들게 했던 사람 생각하면서 딱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니까 힐링되는거 같아. 제대로 된 불멍 나올 거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써 드릴까? 어. 아, 이렇게 힐링이 되는 소리인 몰랐어요. 아, 그리고 너무 뭐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심심 안 좋은 거때문 <웃음> 그리고 잡념이 되게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불멍 불멍 하는구나 처음 느껴봐요. 그리고 내가 직접 쪼갠 나무로 내가 직접 불을 피우니까 더체험도 있고 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이렇게 세트이더 진짜 진고이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저희가 대신해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끝까지 즐겨 봐주시고 같이 한번 같이 함께 느껴봐주세요. 와 불이 극기 그 끼리 엄청 커졌어요. 용서숨 치는 거 같지 않냐? 싸가한거 오징어 하나 더 먹을까? 여기다가 오징어 하나 더 먹을까? 어 진짜 맛있겠다. 언니 오징어 챙겨왔어. 오징어 하나 더게 먹다 볼까? 볼까? 네. 이거 장, 기 내가? 어. 이거 <웃음> 제가 멋있게 원시시대 느낌으로 오징어를 한번 구워볼게요. 오, 오징어 타징어 타는 냄새 죽인다. 우리 동생을 위해서 언니가 맛있게 구워줄 거야. 우 와, 벌써 구워도 말 여기 좀 보니까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웃음> 향수제 구우니까, 콧불향이 음. 되어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불향 있는, 불향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참 출출할 시간이었는데, 너무? 아. 들은 그런 공사 그 가기 전 후로 이런 노래 많이 듣는다. 진짜. 서른 살 되면 많이 생각이 변할 거야. 너가 이제 아직 스무 살 중반이잖아. 서른 살 되면 생각이 되게 많이 변하다. 음. 조금 더더 춥해지고, 더더 음. 춥해지고. 아, 불이 되게 세다. 아까 되게 추웠는데 지금 엄청 따뜻하다, 그치? 수생각이 간절하다 이따 그주 우주 한잔 시원하게 들이키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날려버리다 지금도 좀 마음 힐링 효과가 진짜 있어 너도 노래 한번 해봐 20대 노래 20대 아, 노래 나 <웃음> 아, 근데 20대 노래라고 하니까 갑자기 웃긴게 내가 오늘 사실 그 내내 좀 바다의 왕차 노래를 들었거든. 그 노래 좋다. 난 <웃음> 20대 노래 아니라 바다의 왕차 못하더라? 다시.